자 여러분 그동안에 투비투티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찍었는데 오늘이 뭐 마지막화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냐면은 이제 좀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어놨던 건축물의 좌표를 그냥 깔겁니다 <웃음> 그리고 죽을거예요오 아름답게 그대로 있군요 어쨌든 오늘 요 베이스를 올렸어요. 오늘 당일이 업로드 날이에요. 지금 요 마을을 떠나려고 지금 마을 먹었는데 미안해, 찰스. 널 고치지 못하고 난 떠날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 아니 아니. 일단 제가 오늘 떠나는데 그 전에 이제 엔더 상자. 엔더 상자 만들어서 내가 그동안 투비투티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아이템을 모았나 이런걸 한번 리뷰를 좀싹 하고 엔더 상자에다가 넣을거 넣고 그 다음에 마무리 죽어 죽어서 스폰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투비투티에서 그지 사람 한명 잘 만나가지고 그것도 외국인 맞잖아 어, 외국인 한명잘 만나가지고 아이템 기깔난 거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어려움 없이 그지? 황금사가 미친듯이 얻어가지고 참운도참 참 좋아요 이런 거 보면 흑요석을 캐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흑요석으로 감싸진 곳을 어? 이러면 좀 곤란한데? 일단은 이렇게 다시 만들면 여기만 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얼른 딱 해주면 어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요정도는다 아시죠? 너무 기본이라 어 위험했습니다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물같은걸 요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 캐시면 되는거 <웃음> 어 바로 이렇게 만들었... 어, 바로 이렇게 조약돌 생성기가 만들어지니까요 제가 2B2T 이 지점의 위치를 알려드린 다음에는 어떤 걸알 거냐면요 원점으로 돌아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2B2T의 원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2B2T 지금 현재 스폰 모습과 13년 전그 당시의 2B2T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씨아 걱정하지마 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이게 배관의 단점이라니까 가끔가다 죽을 뻔해 이거를 아 잘못하면 찐텐 비명 지를 뻔했잖아 아 배관의 장점 잘 보인다 배관의 단점 잘안 보인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지옥문도 만들어드릴테니까 여러분 많이 놀러와서 뭐 뿌개셔도 되고 보존을 하셔도 되고 어, 뿌개고 보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셔도 되고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웃음> 어이 너무 정상적이야 아, 너무도 정상적인 아니네 바로 옆에 사람의 흔적이 있네 어 어쨌든 일단은 요새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 위치를 내가 까먹으면 안 되잖아 헨젤과 그레텔 마냥 나무를 설치하면서 다녀볼까 <웃음> 길을 잃으면 안돼 어? 바로 찾았는데요? 저 요새 맞지? <웃음> 어 잠깐, 어 잠깐, 어, 나땅 있는 줄 알고, 어 오호, 그대로 그냥 용암 바다로 <웃음> 다이빙을 그냥 시원하게 할 뻔했네. 숨 참고 러브 다이브 할 뻔했잖아. 어 맞지, 우와, 야 이걸 바로 발견을 했어요. 오케이, 마치 주장 마냥 그냥. <웃음> 마치 주작인 것처럼 바로 발견을 해고, 오... 아, 뭐야? 여기 누가 턴 건가? 지붕이 왜 하나가 뚫려있냐? 괜히... 어... 다가 맑아 보시... 이렇게 많아. 언젠가 누군가한테 뭐 선물을 줄 일이 있지 않을까? 아, 어, 잠깐만... 이러다가 나길 잃으면... <웃음> 아... 이러다가 길 잃을까봐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겠어. 아 그냥 어차피 죽을건데 밝힐까? 좌표를? 어차피 나 오늘 엔더 상자만 만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결해도 되는데 어 그냥 밝힐게요 여러분 과연 최케비는 2B2T 여행을 하면서 몇만 블럭을 여행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 이... <웃음> 아왜 그래 아니 또 이상한 데로 왔어 나도 못 찾잖아 이러면 아나 진짜 서운하게 하네 아왜 그래 이거 아나 다시 들어갔다 다시 와봐 아길이었잖아 생뚱맞게 어 그대로 왔어 바로 그대로 들어가 아아나 <웃음> 진짜 아씨아나 이거 아 이러면 억울하지 <웃음> 어이가 없네 아 이러면은 포기합시다 어 마을은 이따가 제가 리플레이 모드로 밝혀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그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2B2T 원래 스폰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살던 곳에 좌표 다시 가보기도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은 지옥에서 오버월드로 이제 돌아갈 생각하지마 길 잃어도 돼 어차피 잃어버렸어 길은 어차피 잃었다 이게 내가 아까 갔던 데 아니에요? 그 조약돌 있는 거 보니까 답 없네 어, 새로운 데인가안 갔던 데인가 가보기나 할까? 안 왔던 데 같은데 누군가는 왔던 데 같은데 내가 오진 않았던 거 같고 어 근데 블레이즈 왜 가만히 있으면 그냥도 나오지 않나? 그냥 요새 가운데나 뭐 복도에서도 나오지 않나? 이거 좀 기다려볼까요 여기서? 계속 여기서 뻐이고 있다 보면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중요한 건 그러면 엔더맨이 되는 거야 오, 어? 어? 불날라오지 않았어 나한테? 어저 있다! 저건가? 뭐야? 어? 방금 불... 수... 아저 있다 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왔구나 야 막대기 와 나이스 한 번에 나왔다 그렇지 근데 엔더맨은 내 기억에 오버월드에서 더 많이 나온 것 같은 기억이 있긴 한데 밤에 포탈을 타고 다시 나가서 몬스터들이랑 같이 소환되는 엔더맨을 찾아보는 게 나을지도 아 제발 아까 그 마을로 다시 뿅! 히에라이 어디야? <웃음> 아니 내가 있던 마을이 사막 옆은 맞는데 이런 사하라 사막은 아니었다고 무한하게 펼쳐진 사막은 아니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꼬여 어? 마을에 성직자 있으면 은 교환 가능한데 엔더 구슬 와 잠깐만 근데 내가 있었던 마을은 성직자가 없었다 생각해보면 아 그러면 이 주변에서 새로운 마을 찾아야되나? 이게 되나 그게? 엔더맨을 <웃음> 잡아서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마을을 다시 찾거나 근데 성직자가 딸린 어? <웃음> 주작인가? 교회 있나? 교회가 있다? <웃음> 어 성직자가 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아, 금, 금 있죠. 금여이 있습니다. 아, 그럼 금괴를 많이 키워야 되나요? 제가 헌금인가요? 요즘에 그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 좀 하셔야 될 텐데, 배관 뭐 어떡하겠어? 성직자한테 헌금을 줘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데 금을 한 두덩이 정도 캐버리면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불만 없으시겠죠 <웃음> 목사님께서 이 만족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금 128개 정도면은 60개 올라가자 너무 많이 와버린 거 아니겠지? 뭐 이상한 대로 마을 근처여야 되는데 또 마을 못 찾아가지고 성직자 마을 찾아 놓고서 그러면 곤란한데 어 나왔다 어디야? 아니 마을! <웃음> 아니, 아니 지옥 갔다 온게 아니잖아 마을요 마을 돈만 많으면 뭐해 너무 많이 와버린 거 아니겠지? 뭐 이상한 대로 아, 이 문은 뭐지 또? <웃음> 아, 이 문은 또 뭐야? <웃음> 아니, <웃음> 아, 나 진짜 돌겠네? 미친듯이 광물 캐다가 이거 와... 나 이거 돌아버려요... 난 어디에서 온 걸까? 뭐야? 여기야? 바로? 오! 여긴가 봐. 어, 다행이다. 성직장님 살아계시죠? 어, 살아계시오 아무때도 가지마 딱 기다려 집좀 쓸게요 거래는 할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해놓는게 좋을 듯 왜냐면 이게 거래가 되다가 또 에에에 아, 켜보세요어 안될때가 또 있으니까 어. 어, 어. 잠시만요 거래 여기서 할게요 거래진행 그렇게 막 저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잠깐만 싹다 가져갔어? 어? 에메랄드를 레드스톤? 뭐 해야지 어떻게 뭐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깝지만 그지? 이것도 해줘요? 아야 아까워 죽겠네 아니 이게 무슨 날강도야? 아 이게 무슨 날강도 어 됐다 뭐 생겼어 와, 하하 이겁니다. 이거예요. 드디어 됐어. 딱 올려서 한 번에 빡 꽂고. 그다음에 이걸로 그냥 많이 뽑아 주려고 했지만 안 되네. 하지만 어쨌든 만들 수 있어 난 이제. 와,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와우 야 이걸 해내네 야 이걸 해내 타임캡슐 묻듯이 여러분 괜히 <웃음> 여기 무슨 축복의 땅이야 여기는 닭, 양, 돼지가 한자리에서 자란다고? <웃음> 와, 이런 쓰잘데기 <웃음> 아니, 이런 프레이 같은... 아, 이땐 이게 귀했어. 어, 이땐 이게 귀했던 거야. 이런 것들이 나무 곡괭이 넣어놓은 거 봐. 아유, 불쌍하다. 불쌍해, <웃음> 불쌍하다. 와, 옷 오랜만에 벗는다. 그죠? 옷을 오랜만에 벗어. 아, 수선부터 있어가지고. 다 수리 된거 봐. <웃음> 아, 진짜 고마웠다. 진짜 외국인 친구. 어, 너무 고마웠고. 건 날개도 일단은 보관을 하는 게 나을 텐데. 요거를 빼자, 두 개를. 기념을 하려면은 차라리 다이아몬드 말가 보시 더 기념이 될 듯. 요거 뭐 인챈트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딱 닫아 버리면 <웃음> 와 일단 엔더 상자가 있는 곳이라면 내 아이템을 어디서든 뺄수 있다 근데 스폰지역 주변에도 엔더 상자는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예 깔끔하게 가려면은 용암을 찾는게 나을지도 어 아, 아 여기 괜찮나 <웃음> 긴장되네요 이거 왜냐면 제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몰라 내가 죽었을 때 스폰 지역이 어디로 돼 있을지도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부서졌을지 가보자. 어 죽었다. 어어어어 <웃음> 어? 어? 어? 어? 누가 왔다 갔다. 누가 왔다갔다! 폭스보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두 개? 잠깐만 우와, 대박 3월 13일에 왔다갔구나 폭스보이 와 내가 스폰으로 떠나기 전에 <웃음> 내 베이스에 도착했던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된 김에 한번 보죠, 좌표를 어떻습니까? <웃음> 어, 좌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과연 케빈은 2B2T에서 어디까지 모험을 펼쳤나 가죠 13만 812X 13만 블럭을 여행했고 그 다음에 Z는 72,900 일단은 여기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일단은 요거를 부수겠습니다 자 이제 미련없이 떠날 준비가 되었군요 이제 스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 마을 어잘 있고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웃음> 라 나의 베이스 안녕 긴장된다 와와 <웃음> 이거지 이 감성이지 이게 2b2t입니다 네 이감성이지 사실은 여기가 그럼 좌표가 1900에 마이너스 300어 여기 뚫려있어 하늘이 여기 왜 뚫려있지 어 엔더 상자있다 제 아이템 잘있나 볼까요 아 <웃음> 어우 난 부유해 어난 부유한 사람이야 <웃음> 괜찮아 나는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 2b2t 원래 스폰 모습 보러 가시죠 일단 싱글 플레이로 들어가 줄 건데 새로운 세계 만들기 고급 세계 설정 해가지고 이 시드를 입력을 제가 해야 되는데 시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에요 여러분 시드가 마이너스 4172144997902289642요거예요 2b2t의 원시드입니다 이게. 요게. 그래서 요거를 완료를 눌러주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습니다 원시의 투비투티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짠! 투비투티는 원래 이 모습이었다 원래 이토록 평화로웠다 좌표를 보게되면 60에 128인데 1900에 마이너스 300이었나요? 60. 여기가 아까 제가 죽고 나서 나왔던 지점. <웃음> 여러분, 이게 2B2T에요, 원래. 이게 2B2T 스폰인 겁니다. 어? 마을이다! 그대로다! <웃음> 우와! 우와! 아, 이 지점이 그대로야, 이 지점이. 우와, 그냥 이 지점이 딱 그대로야. 와 미쳤다 여기에다가 광산 만든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찐빠가 안 났어 <웃음> 그리고 요거 이상한 것까지 요집 이거 구조 이상한 것까지 와 대박이다 이걸 찾아오네요 야 진짜 이게 원시 투비 투티인 거야 여러분들 맵 자체가 대박이죠 t p 1900에 만약에 100에 마이너스 1, 아까 300 그러니까 아까 이 지점이 딱 내가 태어난 거기라니까 그렇게 그토록 파괴되어 있었던 그 스폰 이게 진짜 투비투티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인간은 나쁘다 <웃음> 이게 싸그리 날라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정말 흔적도 없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투비투티 모험기 1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원래 투비투티의 모습을 보는 마무리까지 아주 완벽했다고 볼수 있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고, 재밌었고, 감동스러웠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해줬던 그런 생존기였던 것 같아요. 자, 재밌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너봐.